이번 주 금요일? 당연히 삽가능이지 그럼 그때 보자 아 애들이랑 뭐하고 놀지? 야야 우리 이차 어디로 갈까? 야나 컨디션이 별로라 집에 갈게 무슨 소리야? 아직 10시밖에 안 됐는데 나도 놀고 싶은데 진짜 컨디션 별로네 오늘은 일찍 가서 좀 쉴게 아, 기빨려. 슬슬 집갈 타이밍을 잡아야 할 텐데. 야, 거짓말 아니라고. 에티제가 울고 있는 거 진짜 봤대도. 아, 분명 모임 재밌었는데, 왜 이렇게 지치지? 이번 주에 약속 엄청 많네. 차려입고 나가는 것도 일인데. 이번 주는 약속이 아예 없네.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. 이 푸제한테 연락해볼까? 크크크크, 이책 완전 재밌는데. 얘들아 여기 근처에 맛있는 초밥집 있다는데 같이 가자